태극 5장.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. 앞구비 아래 막기. 왼 서기 매주먹 내려치기. 앞구비 아래 막기. 오른 서기 매주먹 내려치기. 앞구비 몸통 안 맞고, 안 막기 앞차고 얼굴 등 주먹 앞치고, 몸통 안 막기 앞차고 얼굴 등 주먹 앞치고, 몸통 안 막기 얼굴 등 주먹 앞치기 뒷굽이 한 손날 바깥 막기 앞굽이. 얼굴 팔꿈치 거들어 돌려치기 뒷굽이 한 손날 바깥 막기 앞굽이 얼굴 팔꿈치 거들어 돌려치기 앞굽이 아래 막고 몸통 안 막기 앞차고 아래 막고 몸통 안 막기 앞굽이 얼굴 막기 옆 차고 팔꿈치 표적 앞치기 얼굴 막기 옆 차고 팔꿈치 표적 앞치기 앞구비 아래 막고 몸통 안 막기 앞 차고 얼굴 등주먹 앞치기 기합 바로